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 제발. 됐다, 됐다. 여러분 영상에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은 좀신 게임을 한번 해볼 거예요. 신 게임을 한번 해보는데 신 게임이 신 게임이 좀 약해서 특히나 좀 RPG 이런 분야 좀 약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좀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도움을 좀 받으면서 그렇게 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RPG 고수가 있다면. 더 꿀팁들 좀 주시고 이렇게 좀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미니 용사 키우기라는 방치형 RPG 게임입니다 자 l 자, e t 자일는은꽁템다 받고 계속 가 s go 수령는뭐 많이 준다 근데 혼자 불나겠다고 해서 팔 떨어지고 왔네 아주 어, 아 이거 바보지 했구나 금발이냐 빨간머리냐 금발이지 예쁘죠 아, 다자추천보 배. 100아 이거 근데 진짜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냥 레벨업을 할수 있네 어? 아 이제 어느정도 조금 초반부분은 한것 같은데 초반부분은 한것 같으니까 한번 요거 공략을 한번 볼까요 공략을 한번씩 보면서 가야지 자 1위상 환생을 하지 마세요 캐릭터 레벨 800레벨 장비를 획득하기 전까지는 환생 가지 말라 장비는 공속이 빠르걸 선택하시고 추가 옵전은치명률과 공격 폭포가 높은 걸을 선택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캐릭터 레벨 빼기 보스 레벨의 마이너스 200보다 작거나 작거나 하는 것은 추천드려는 어렵거든요 전전 단위도 수라 이하에서는 승급 포인트를 모두 힘에 투자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일단은 전투력 10만까지는 그냥 쭉 가보겠습니다. 하비 형이 너무 짠해 보이는 건 기분 탓이겠죠? 친구야, 친구에요. 게임 다운해야지. 아, 그래. 게임들 많이 다운 받아주세요. 자, 계속. 와, 이제 많이 올라가네. 자, 힘의 몰빵 중이고요. 뭐야, 아까 10만까지만 한다고 했는데, 이제 29만이 됐네, 전투력이. 계속 힘에 올립니다. 아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부터 훅훅 크네. 코요 허팝, 칠일 투콘, 명 띠, 동수령 띠. 어느덧 무지성으로 30분을 했어. 아 코드가 있구나. 이 코드 입력 어디서 해? 자, 이것도 우리 코드가 있네요. 초반 꿀팁이네 아주. 장비, 추천 500, 힘 100까지 찍어야지. 힘을 을 찍고 나서부터 막 올라가네. 현재 레벨로 104, 30분 만에 레벨로 104가 됐어요. 이거 코드 어디서 입력하지? 코드 코드 어디서 입력? 프로필 누르고 교환코드 누르면 돼요 오케이 개꿀 자자 교환코드 자, 우리 포토가 알려주고 써볼게요 미니 KKT 미니 미니 KGT. 미니 미니 KKT 영어기 예 그리고 히어로 캡팡팡 이 그렇지 만세를 부르더라도 쓸건 다 쓰고 만세를 부러야지 그럼 히어로 666이겠네 이거봐 666이네 666이 아니네 자 그리고 대충 쳐보자 수박 빨리 먹기에도 너나 먹어 지금 여름도 아닌데 수박을 빨리 먹으래 자 미니 치킨 플러스 미니 치. 치킨 치킨 플러스 미니 치킨 플러스 되게 치킨 줘야 될것 같은 조좋아거 같은데 리트 리트 세봉 오케자 예, 모든 보상을 다 받았어요 아이 게임은 뽑기 없대요 아, 이런 슬프다 얘들아 좋아요 좀 불러라 얘들아 좋아요 좀 불러라 이 게임 뽑기가 없지 다이아그럼 어디다 쓰는거냐 힘을 집중적으로 올리고 있어요 초반에 무조건 힘을 올리는게 좋다고해서 현재 27만 7 8 5 4 레벨 일반 1 2클리어치 운명의 바퀴가 오픈된대 정령을 좀 느끼고 싶은데 말이죠. 어 스킬도 일단 하나씩 써볼까요? 스킬도 한번 다양하게 써볼게요 이제 쿨타임 이제 봐가면서 지금 세팅한 스킬도 한번씩 써보겠습니다. 뭐야 여신의 사제 기도 축복? 오아하 정령 치나도 장난? 이거는 이제부터 조금 우리가 보면서가요. 정령 출 이벤트 사제에서. 정룡 출전수 2로증영연구적용 기도 개꿀 아 여기서 받는거였어요 아 없어졌다 공격속도 필요하죠 공격속도 업하라고 했고 정도. 아, 돈 많은데 그냥 다 받을까 아, 돈 많으니까 그냥 다 받을게요 짜거든요 쩝쩝쩝 다 받을게요 그냥 자 이제 정령두마리 없었어요 정령은 많이 나올수록 좋다 했거든요 자두마리정령두마리 나오고요 자네개다또 힘에 올려요 후반에 무조건 일단은 전투력 30만 갈 때까지는 힘의 몰상을좀 합시다. 오 친호 현상금 사냥꾼 초반에 강화도 하지 말라 그랬어. 나중에 올려야 되니까. 레벨 130. 이거 누가 다 게임인가요? 아니야 그냥 보면 돼. 이거 방치형 RPG 게임이죠. 이렇게 쭉 쳐다보면 운명의 바퀴. 운명의 바퀴 운명서 나는. 34개가 있으니까 기, 10회 기도 10회 뭐가 좋은건 잘 모르는데 일단은 하는거예요 그래서 이모 스킬도 알아서 자동으로 막 쓴다? 이거 봐. 스킬도 알아서 자동으로 딱 써요 세팅만 해놓으면 더 만들게 없어요 스킬 구는을 아까 말한 것처럼 공소우선을올려준면됩다 용병 추천 아직 내가 용병을 얻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레벨 20까지는 그냥 환생하지 마세요 최소 레벨 800장비도 획득하기 전까지 상생한 완전도 아니고 수라 이하에서는 승부포인트 모두 힘에 투자하시면서 추천합니다 아, 자 여러분들 이제 이 게임을 제가 해보니까 간단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리뷰를 하자면 방치형 RPG 게임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것 같고 그리고 r p g 의 센스가 있는 사람들 RPG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재미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쉽게 쉽게 올리기도 하지만, 공략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또 머리를 쓰면서 하는 게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진짜 쉽게 그냥 핸드폰 옆에 놓고, 방치하면서 한, 여기 내가 지금 일반 13이야. 한 시간 됐는 일반 13까지 왔거든? 근데, 전반적으로 많은 모드가 일반 20에서 좀 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일반 20까지 키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뭐랄까, 디테일하고, 또 난이도도 좀 올라가고, 그런 게임들 하시길 좀 바라겠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힘하고 공격속도 많이 올리시고, 뒤에 용병 달고, 그리고 정령 달고 하다보면 조금 더 빨리 올라가실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쭉 키우면 부담없이 할수 있는 그런 게임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방치형 RPG 게임, 우리 미니 홍사 키우기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즐겨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하나 공부로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